자, 그러면 누르비다! 그래! 야! 네. 어! 저기 누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어, 이쪽으로! 이로 이쪽으로! 이쪽으아이와주세요 이쪽으로! 이이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다다다 어떻게? 어이 상자는 뭐지? 어 여기 총도 있다. 어 잠깐만. 와 어, 여기 키트도 있고. 어 잠깐. 편지? 이 편지는 뭐지? 읽어봐야지. 이 섬에 남아 있는 생존자들을 연구소로 데려와라. 자프트세고 태운을 빈다. 굴러. 어 영어를 너무 못했구나. 이렇게 영어 못하냐? 뭐? 뭐야? 생존자들이 입는 연구소가 있다는 거다. 그곳으로 가는 거야. 자! 일단은 배로 출발해보자. 와, 총도 있어. 우와! 다 죽었어, 가자! 아! 아, 좌표들이 다 오긴 했는데. 어, 어, 잠깐만. 저 뭐지, 저 사람들은? 아니, 얼굴이 왜 저렇게 허박하게 무섭게 생겼지? 이상하다. 좌표들을 찍고 왔는데. 이상하다 그렇지 이상하지 예 아니 왜 저기 총을 들고서 있명했던 총알 뚝뚝 총알 죽겠어 죽해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누구겠요 죽겠어 죽라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이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콩메이더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하세요 아줌마 잘 들어 사실 저기는 연구소에서 프레드 박사가 이 섬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렸어 모두 다 실험 대상으로 만든 거라고 아 진짜요? 저도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아그 프레드 박사가 나쁜 사람이구나 너 시간 되면 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이고 시간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좀저 앞에 있는 경비원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들어가자 아이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니까. 제가 저격병이거든요. 잠깐만요. 세금, 세금, 세금, 세금. 왼쪽부터 처리해볼게요. 그래, 화이팅. 짜. 오, 어떻게 끝내준다. 다음. 쨔! 와, 나이스. 와, 너 진짜 대박이다. <웃음> 자, 어제 들어오세요, 누나. 그래, 자 조심, 조심, 조심. 자, 네가 왼쪽, 내가 오른쪽. 알았지? 자, 준비. 하나, 둘, 셋. <웃음> 우리 팀어 기가 막히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요. 자 안으로 빨리 들어가자. 네. 오이 우정. 어 갑자기야. 어. 어. 너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지금. 어 감사해요. 오늘 환서희 티복인가봐요. 총레이더 누나. 어 고맙다. 이쪽에요 어, 누나. 목소리 좀 낮춰. 알았어요 총레이더. 어어 뭐야? 어 여기는 어디지? 어 그러니까. 어 이거 무슨 소리니? 이잖아요어떻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좀비로 변했나봐요 근데 누나 여기 연구소로 하기에는 좀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어? 이건 뭐지? 어? 총들이에요 누나 총총 총. 우와 잠깐만 이거 뭐지? 우와 우와 이거 사건이에요사건 샷건. 우와 와 이건 뭐야 와 오지도 있고 야 진짜 신기하다 우와 대박이다 누나 이 총만 있으면 우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총 하나씩 챙기고 너도 이약 먹으렴 아, 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아네자네 네 뒤를 따라와 아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어, 누나 조심하세요 어어 좋네 어, 쏴 뭐해 쏴어 뭐야, 쏴! 어, 어, 어, 뭐야? 어, 누나 괜찮아요 어 코모아 네가 날 구했었구먼 아 누나 뒤로 가세요. 너무 많대 아이 녀석들 오오 기나다 오 깜짝이야 기나 제 뒤로 따라오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 어, 그래 자 이쪽이에요 오 여기 사자리가 있어요 어짜 어짜 조심해 고봉아 불에 씨를 켜네아 잠깐만 오 어, 조심하세요 오 좁히다 녀석들 저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 여기 내려가는 길 있어요 녀석들 가만히지 겠다 됐다 멋있다, 멋있다. 누나 조심하세요 이야. 어 여기 초코 바꿔겠어요저 AK가 더 좋아요 어, 어. 오, 특수 야 특수 이, 이 녀석들 어디냐 누나 좀 조심하세요! 아 저.. 위치로 올라갈게요 그래 조심 조심 네여인가 어! 누나! 이 버튼을 누르면 주, 문이 열리나봐요 어 그래 내가 누를게 네! 눌러주세요! <놀람> 어? 뭐지? 어 좀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하얀 페나 다다 불태워 없어 버리겠어. 고부에 조심해. 어, 누나, 어, 도와주세요. 아, 도나 도와주세요. 아! 여전 모든 조비들이 사람들을 때리. 어. 아!들아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너 아, 조심하세요. 이, 이쪽에 있죠? 이쪽. 노래 이쪽이에요. 고부에 어서 피를 먹어. 키트 너, 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네... 어... 갈게요 아이 녀새끼야! 까불고쌰! 누나! 에이. 누나! 좀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힘내자 도대체 여기 무슨 일 있었던거야 어! 누나! 나 잡혔어요! 아우! 그 어. 어. 어. 아 어? 아 놀러 와, 나야 놀아봐 짜증나게 놀러, 너희 농자식 놀아. 아나 진짜 놀아. 너, 너 성질 좀, 성질 좀. 아열 받게 하아 너. 다쳐버렸어요. 이쪽으로 와, 세요 와, 저거야 어, 뭐야? 으 어, 조심해, 뒤심아나 도와주세요. 여어 다행이다. 누나 제 뒤로 따라오세요. 이제 니들 거니들거 무섭잖아. 이쪽에 물이 있어, 누나. 어 그래? 어, 어 다행이다. 어 진짜 다이다 어, 뭐죠? 버그야 버그. 아, <웃음> 누나 어쨌든 가여 따라 오세요어 그래. 녀석들. 어 누나 이거 올라가 다리 있어요.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아아! 뒤뒤뒤뒤뒤뒤뒤! 조심하세요! 위에도 있어! 너는 뒤를 봐줘! 네네! 누나! 빨리 올라오세요! 이녀석들! 네. 다 왔다! 다 왔어!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 누나! 위로 올라오 보세요! 어? 그래? 누나! 이 버튼만 누르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자, 그러면 누릅니다. 그래. 네. 어, 좀비들이 온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어, 조심해. 누루 네. 조심해. 어루 누루, 누라 도와주세요. 이 어. 녀석들. 고맙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오는구나. 그래. 다 상대해 주마. 와라. 이랬어요. 이랬어요. 어, 누나 이쪽이에요 조심 조용해 조용히 해아네 어? 이곳은 어떤 곳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곳이 바로 메인 연구실 같구나 아 그러면 여기를 또 파괴해야 되는 건가요? 나도 모르겠어 일단 조용히 들어가 보자 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조심하세요 자 이쪽이에요 어? 저 안에 경비원들이 있어요 조용히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가 처리해 알았지? 아 네? 하나 둘 셋. 야! 야! 자, 잠깐만요. 어? 누나, 좀비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 저 위에 박사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좀비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좋아, 시험 완전히 성공이야. 더 업그레이드된 변이 좀비를 만들어냈어. 드디어 연구가 성공이라고. 만안둘 거야. 나 이곳을 꼭 없애버릴 거라가!